좋은 꿈을 고 눈을 뜨면 내 옆에서 꿈이 잠든 날 보고 졸린 눈 비비며 햇살 밖에 비추듯 우린 하루 시작해 내가 해줄게 너는 아침잠. 달콤해 나를 보며 웃는 널 보고 같이 웃는 내 모습에 니네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생각해 내버을 꼬집고 내 앞에 있는 널 보고 향했어 감싸는 따스한 바람 소리가 들려 가벼운 발걸음 흩날리는 꽃들 속을 둘이 같이 걷고 있어 내가 해줄게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하루하루가 깨지 않는 꿈일 거야 달콤해 없는 내 모습에 니네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생각해 내 볼을 꼬집고 내 앞에 있는 널 보고 약속해 이건 꿈이 아니라고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줘 너의 눈에 담긴 너. 행복해 너를 보고 있으면 수줍게 웃는 너그 모습에 네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생각해 내버리고 잡고